미국 의회를 지칭해 욕설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걸로 해석되면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욕설의 대상도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였다는 겁니다.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. 알아요? <웃음>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? 누군지 알아요? 범인이 음, 누군지 안다는 얘기야? 누구인지 알아요? 예? 아니야. 뭐 아, 소리야? 말좀한번해좀 알아 들어. 예? Good. 온통 빗자국뿐이었어. 빗자국이 어디 딴 얘기야? 어디? 온통 빗자쿠폰이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치킨 쿠폰인지 알고 치킨 시켰는데 <웃음> 어떻게? 아, 아, 뭔 소리야? 말좀한번해좀 알아 들어. 예? Good.